안녕하세요. 프레시티비 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기술은 투틴 이라는 기술입니다. 모두 아시죠? 나인틴은 한 손으로 도는게 나인틴이고, 투틴은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도는 걸 투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자, 투틴 정말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나인틴과 틴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영상을 정말 많이 돌려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한 끝에 고그마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핸두바퀴 정도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 팁을 보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핸두바퀴는 더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자 일단 먼저 투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제 꿀팁 정말 개꿀팁입니다 이것만 알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말 필요 없이 한번 해볼까요? 레츠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나인틴, 투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에어트랙, 에어플레어 라고도 하죠 그런 동작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물구나무를 좀쓸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물구나무를 내가 쓴다 그때까지 꾸준하게 물구나무를 쓰셔야 합니다 대충 이런 식이요 이렇게 물구나무를 섰을 때좀 가만히 멈춰서 물구나무를 쓸수 있다 한 10초 정도? 그 정도까지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지 좀라인틴과투틴 19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물그나무는 연습을 하시고 지금부터 일단 기초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틴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잡으면서 투틴을 하는 것과 그냥 한 번에 빠르게 싹 도는 그 투틴 근데 오늘은 두 번째 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돕니다 왼손을 동, 위에 놓고 이렇게 집는 왼손이 바다 오른손이 왼손, 팔목을 잡는 형태예요. 저와 반대이신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기초자분들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른손 짚을 때 왼발 올리시고, 왼손 짚을 때 오른발 올리시는 하나, 둘! 이것만 꾸준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물구나무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셋 모으면서 중심을 가운데로 모으면서 발과 손다 같이 모아줍니다 원투의 물구나무까지 쓰셨으면 세 번째로 모아주십니다 하나 둘셋 여기까지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 둘 물구나무 셋! 모으는 것까지 일단 이것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잡힌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팁들을 넣어서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수틴을 한다 한바퀴, 한바퀴 밭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틴의 팁은 머리를 최대한 많이 박아라 머리를 최대한 많이 박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옆 표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대부분 푸틴으로 돌려 손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보다 고개를 더 뒤세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늦여야 돼요. 최대한 고개를 다가파하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짚는 손을 최대한 첫 번째 짚는 손과 가까이 짚어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손을 짚었잖아요 두 번째 때 여기다 짚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말 스틱을 쏘는 사람들은 가까이 짚습니다 손을 하나 둘둘셋두 번째 손을 첫번째 손을 이렇게 짚으셨으면 두번째 손은 자, 이렇게 짚으셔야 돼요 하나 둘셋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최대한 내 정수리의 위쪽에 손이 짚이게 돼요 그러면 은 굳이 제가 몸을 이동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둘셋 이미 제 가운데에 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바퀴수가 한 바퀴라도 늡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머리는 최대한 받고 손은 최대한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못 믿겠으면 당장 연습실로 뛰어가서 자 이렇게 머리에 받고 최대한 손 가까이 짚고 계속 투틴 연습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한두 바퀴 확실히 더 늡니다. 개꿀팁이에요. 개꿀팁. 빨리 뛰어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거에 집중해서 계속 투틴을 연습을 하다 보면 확실히 빠르게 늘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뭐 보너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한 바퀴라도 돌고 싶을 때 최대한 발을 계속 모으고 계세요. 모아줍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모아주세요 이게 한 바퀴라도 더 돌아가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투틴과 나인틴 연구해서 얻고 제가 실행해 본 결과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보세요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신 강좌는 여기까지. 모두 바이바이. 화이팅 하세요.